오래되 옛날 이야기 젊은 왕자가 마법에 걸려 야수다 됐네 짜잔 어디로 가야 된대요? 아, 뽀로로 옆에. 아, 안녕. 어, 거기. 아, 어 아. 여운이, 저 루피 옆에 앉았어? 루피, 안녕. 여운이가 만나고 싶었대. 우리 이따가 진짜 뽀로랑 친구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보러 가자. 고고. 야, 어디 가고 싶어요, 여이 여기 우정 올라가는가? 그래. 아, 이쪽으로 올라가. So 아, 네. 슈. 어. 슈. 어, 거미 거미, 거미. 거미 거미. 거미. 거미 어 물리치자. 어서 거미를 잡아줘. 여기. 어 고마워. 야, 야. 거, 거미 거기다. 이이 바다는 끝이야. 흥. 어 어디 로망가고어 <웃음> 바뀌었어 바뀌었어. 다 무찔렀나봐 우리가. 어오 어. 루피랑 패티 나왔으면 좋겠다. 루피 패티 나오면 여운이 인사할 거야. 안녕 루피야. 노래 부를까?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도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아. 루피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안녕, 친구들. 우와, 엄마 보여줄게 여기 핸드폰으로 어때요? 예뻐, 영원이 막 반짝반짝이도 붙었어. 아, 어, 와. 나왔어 나왔어! 짜잔! 와! 여운이! 왔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소리는 어? 위에 있는데 얘는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붙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항상 없는 상태에서 뭔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들을 많이 받는 거고 내려갈까? 요 여나? 어 우와 이쁘다 오늘 저녁은 미역국을 먹으러 갔어요 아내가 요즘 밥이 많이 땡긴다고 하는데 마침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미역국집이 있어서 미역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미역국이에요 저희는 석쇠 불고기 정식이랑 양념 석쇠 불고기 정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양념이 뭔가 약간 새콤한 맛이 나서 입맛을 좀 돋궈줬어요 좋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어, 미역국 엄청 진해. 그래요, 진짜 맛있다. 여보, 여기 그러면 큰거 먹을 만해? 어? 큰거 먹을 어, 만해? 이, 이런 미역국이면 나는 돈 주고 먹을 거겠어 아, 미역국 돈 주고 사 먹게 진짜 얼마인데? 괜찮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요. 네, 맛있죠? 진짜 진하네 짬이 엄청 먹었거든요 언니가. 아... 많이 샀는데 형 너무 많이 먹었나봐 엄청 먹었어. 똑같이 먹었어요 언니랑. 해졌나봐 튀겨서 위에 양념 뿌려줘아 여기 생선 좀 줄까? 어, 괜찮아요. 음, 미역국 먹을 거예요? 예. 응. 드려보세요. 음, 아빠, 이거 먹어. 먹어요. 먹어 영원나 거기 서랍 열어서 한번 후자 한 장만 맘 좋아? 네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웃음> 맛있지? 이거 음. 어봐 딱딱한 젤리빈 음, 같은 거 약간 콜라 맛인데 아 그래요? 나는 무슨 트로피칼 맛이라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근데 그, 그런 젤리보다 젤리빙이 맛있어 거미 젤리 거미 한번 젤리. 입장을 하면은 거미 젤리야 거미야? 봐봐 코미 젤리! 어 무서워 아빠 먹어버려야 되겠 무서우니까 아나도 먹어 나 아빠 아빠 이렇게 먹어 고미 음. 우선이 음. 아? 네. 집 근처 가서 살 거야 근데 오늘 못살 수도 있어 가게가 밤에 늦게 도착하며 잤는데 아내어 왜면 지금 깜깜한 밤이 돼서 <웃음> 여보 이건 뭐야요영이가 올려놨는데? 아. 자리도 아까 올림을 줬어 아 진짜? 이렇게 어. <웃음> 주는, 주는 꽃까지 우와! 영원 엄마가 꽃 만들었어 우와, 이쁘다! 봐봐. 소스 어디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여나끼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까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번 뭔데요? 근육맨 근육맨을 만들어요, 이걸로?